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선생님 그거 보셨어요? 뭐야? 현아랑 던이랑 다시 만난다는 거. 그게 되게 다시 만나더라. 그러니까. 서, <웃음> 선생님이 선생님 그때 말씀하실 때는 솔직히 제 속으로 다시 만난다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웃음> 막 그랬더니 음. 저도 속으로 아, 아, 아. 선생님이 만난다고 하셔서 나 저도 솔직히 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나는 현아씨가 좀 삐져있는 것 같았거든. 어. 그래서 응. 다시 만난다고 응. 그래가지고 응. 되게 신기했어요. 응, 난 신기하더라. <웃음> 근데 되게 생각보다 네. 빨리 재결합이 됐더라. 그러니까요. 음, 응. 근데 뗄래야뗄 수가 없지, 둘 어, 사이는. 사실상. 그런 궁합은 진짜 이렇게 떨어져도 뭔가 다시 붙는 뭔가 그런 게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 불륜궁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웃음> 네. 이, 이, 늦게 잘 만나는데, 네. 늦게 잘 만나는 커플, 네. 늦게서 잘 되는 사람들, 이런 네.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결혼해주면 좋은데, 네. 그게 찢어져 버리면 남의 가정 괴롭히는 사주고. 그래서 왜 음. 그런 게 있잖아. 첫사랑 못 잊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 음. 근데 결국은 만난다,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 <웃음> 잘 만났으면 좋겠네요. 잘 만날 거, 잘 만, 이제는 쪽팔려서 그 얘기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음. 세 명의 사주를 가져왔어요. 세 명이 뭔데? 궁합이야? 아니요. 궁합은 아니에요. 그냥 <웃음> 세 명의 사주를 드릴 테니까 네. 누가 가장 기운이 좋은지. 아, 아, 뭐 오디션 프로야? 뭐, 그것도 비밀이. 아, 그래? 그래서 알았어. 세 명이 합은 또 어떤지 음, 그렇게 좀 합은. 한번 해내요. 한번 음. 뭔가 셋이서 뭘 하면은 잘 됐지, 음. 뭐안 됐지, 뭘 조심해야 음, 될지 음, 뭐 그런 음, 거 음. 한번 봐주세요. 음. 자 불러드릴게요. 네. 자그 남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남자. 남, 네. 네 남자. 그래서, 이거 말씀하실 때, 나이가 많은 남자, 나이가 적은 남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웃음> 다 기운이 좋은데요. 음... 누가 특별하게 좋다기보다는 음... 기운이다 사실 좋기는 한데 네. 구분을 해보자면 네. 나이가 많은 남자는 관종이고 네. 이 나이가 적은 남자는 네. 소심한 이 소심한 소심한 강한 남자라고 볼까 어... 소심한데 강한 남자 네. 뭔가 어. 어... 고집이 있는 남자, 배려심은 있지만 고집을 갖고 들어가는 남자라고 보고, 네. 이 여자분은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꺾일라금 노력해서 튀어 올라오고, 꺾일라 네. 그러니까, 어,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은 거야. 아, 어떻게든 내가 저기에 끼려고, 네, 네, 네, 네. 그렇게, 그런 노력을 많이. 그러니까 돈이 되면 돈이 노력을 뭐 자기의 어떤 이 역량이 되면 어떠한 노력도 상관없이 굉장한 노력한 여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여자는 뭐 약간 이 인생의 풍파가 좀 있지. 사람들은 밀어내는데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밀어내는데 어떻게든 이 인간의 정으로 아니면 뭘로 인해서 자기가 자꾸 이 올라가려고 하는 승부수가 대단한 사람이거든. 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치부까지 드러낼 수 있는 여자라고 보여. 아그 정도까지요. 음, 어 음. 이분들 성격은 좀 어때요? 성격은 사실 여기서 성격이 제일 좋은 건 여자야. 음. 여자는 자기 성질을 절대 드러내지 않거든. 아. 이 여자의 성격은 약간 눈물이 많고 소심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남한테 좀 쭈뼛쭈뼛 많이 그래. 음. 그러니까 사랑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네. 이 여자의 어떤 이 사주를 들어가 보면 그 예쁜 에모는 아니야.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뭔가 작은 느낌이 있고, 네. 예쁜 애모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못난 인형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아, 그런데이 여자가 자기의 어, 어떤 단점을 자기가 빨리 인지를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 다르게 사랑받으려고 많이 네.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여자는 재주가 많다기보다는 재주를 배워서 부리는 사람이에요. 아. 그걸 이 재주를 부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성격은 이 여자가 훨씬 좋다라고 보고 이두 이, 이 번째 두 번째 나이가 남자 어린 남자는 이 남자는 어 사실상 이 남자 사주에는 좀 구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구설이야 음, 뭐 사생활 구설. 아니면 여자 구설. 어? 그래서 이 은근하게 뒤로 사랑을 조금 하고 다니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모태솔로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와, 은근하게 그래. 사랑을 하고 네. 이한 여자와 결이 이렇게 바람둥이는 아닌데 한 네. 여자랑 뭔가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남자 교통부에는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가정적인 난다를 볼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여러 여자 상대와 이런 연애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 구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시시각각 드러난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날툭 드러날 수 있고 어느 날툭 드러날 수 있는데 뭐 그냥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변태스럽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그냥 그랬다라고 보고 이첫 <웃음> 번째 이 나이가 많은 남자는 대박 관종이에요 그냥 관종 머리를 음, 이 잔머리도 좋은 것 같고, 네. 살아가는 재주도 높은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관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구설을 만들고 다니죠. 아, 그래요? 음, 음. 어. 이 작은 남자는, 나이가 어린 남자는 자기가 나도 몰리게 걸리는 거고, 네. 근데 첫 번째 남자는 자기가 자꾸 뿌리고 다니는 이제, 어. 이 뉴스 제조기 같은 사람인 거지. <웃음> <웃음> 어. 근데, 음, 이 남자는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나이가 있는 남자는 네. 노후 대비 좀 따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요? 내가 봤을 땐좀 꺾일 것 같아요 아 언젠가는? 그르, 언젠가는이 아니라 어, 꺾이는 시기로 들어왔다고 보고 점점점 인기도가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아. 어 조금 좀 하락세의 느낌이 있고 이 남자가 원체가 관종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이 제조기를 자꾸 들어가고 네. 이게 뭐이 남자가 뭔가를 뭐이 타협을 하시기보다는 뭐 그냥 두루두루 두면서 자기가 자꾸 튀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음. 어, 빠르게 커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나, 오히려 이 남자가 누군가를 이용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 남자를 이용하고 있고 두루두루 음. 이용한다고 음. 보기 때문에 음. 이 남자의 어떤 미래의 어떤 말년의 행보는 네. 어, 그렇게 예전만큼 넓지는 어, 않아요. 진짜요? 작년 한 해는 누가 가장 운이 좀 좋아 보이세요? 음. 작년 안에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이 남자인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많은 남자 아, 그 남자 운이 가장,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남마 제일 많이 누군가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뭔가 꾸준히 음. 이 남자가 계속 음. 자기는 처지는데 남 때문에 뜨고 자기는 처지는데 남 때문에 뜨고 이래, 이렇게 오. 누구의 덕을 조금 받고 살았던 것 같고 이, 이, 이 작은 남자는 네. 어, 자기 일도 하면서 그냥 조금씩 나, 다른 것들도 해봤던 것 같고 음... 자기, 자기 일도 하면서 다른 것들도 해봤던 것 같고 네. 이 여자는 정신 없었고 그냥. 하, 그래요? 음. 이분들 건강은 좀 어떻게 보시죠? 건강은 이 여자가 자, 제일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응, 여자가 애쓰고 살잖아. 난 그러니까 짠해, 진짜로. 어, 그래요? 나는 진짜 이 여자가 만약에 나한테 가까이 있으면 정말 예뻐해 주고 싶은 동생 너무 열심히 살잖아. 어... 근데 이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말한도화 네. 예쁨을 받는 사주가 아니란 말이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가 그 뭔가 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수시 안하고 다니는 데 갖고 안 만나는 사람이었고 음. 자기가 남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혹사시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여자기 때문에 네. 몸이 많이 아파요. 어디가 좀 가장 안 좋을까요? 어, 늘 어지러울 수 있고. 늘 뭔가 부어있거나 부종이 있거나 간도 안 좋은 것 같고 어... 뭐 그리고 뭐 기관지, 뭐열뭐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어... 자기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아마 약쟁이일 수 있어요 어, 약을... 자기가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을 맨날 툭퉁 털어놓는데 어... 이 여자는 많이 신진대사가 어.. 이.. 이 부어보여요 어.. 관리가 좀 필요하네요 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돼요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건온인데 맨날 칠팔을 움직이고 다니니까 어. 사실상은 맨날 늘 뭔가 신진대사 때문에 부어있을 어.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이 여자는 사우나 같은 거 하시면 안돼요 음. 그러면은 이 피부 싹 늘어져 버려 아 어, 진짜? 이 신진대사가 좋지 않기 어. 때문에 그리고 이.. 이.. 나이가 많은 남자는 허리 어. 허리병 허리병? 허리병이 좀 심하고 장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보이고, 이두 번째 젊은 남자는 아 건강해요. 아, 건강해요? 어, 어, 건강해요. 유일하게 건강하네요. 아주싱싱해 아직, 아직 나이도 먹고, <웃음> 아직 뭐 자기 관리도 잘하고, 아... 어, 이 남자는 건강해요. 튼튼해, 뼈도 튼튼한 것 같고. 아, 그래요? 응. 음. 알겠습니다. 이번도 누군지 알려드리게요 질문해 볼게요. 응. <웃음> 음. 선생님, 나 혼자 산다 보세요? 옛날에 많이 봤죠. 기한팔서 나올 때. 아, 아 진짜. 최근... 그 누가 그 한예진이라고 사귈 때. 아, 전현무랑. 전현무랑. 음. 최근에 나혼자 산다에 합유 음. 패밀리라고 있어요. 합유? 네. 그래서 합유 아, 패밀리. 네. 거기에 이제 전현무, 음. 박나래, 음. 이장우 씨예요. 그세 명이. 이장우, 전현무, 박나래. 박나래. 이 사람들이 워으로다녀에요 아, 근데 맞다 내가 얘기한 게 그치. 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딱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으러 다녀요. 먹으러 다닌다고? 엄청 먹는 걸 좋아해요. 어, 근데 이장우는 좀 체할 걸? 어, 그건, 어, 체했다고 얘기 안 해? 그건 잘모르 체끼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음. 아무튼 엄청 먹으러 다녀요. 우리가 막 말도 안 되는 만큼 많이 먹으러 다녀요. 막. 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 저 사람들 저렇게 빡 먹어가지고 작년에 솔직히 그 패밀리 때문에 전현무 씨가 대상을 받긴 했어요. 아, 이게 작년부터 한 거야? 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아. 이제 먹으러 다니는 애들 모여가지고 셋이서 막 먹으러 다녀요. 국내로 먹으러 다니는 거야? 뭐 국내도 해외도 먹으러 다니고 막 아. 그래요, 막 진짜. 그래서 음. 뭔가 기름지 음식 먹고 막 이래서 파뮤예요, 이름이. 음. 음. 그래서 작년 한해 상을 엄청 많이 탔어요나 혼자 산다가. 음. 그런데 이 영향이 좀 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올한 해도 그 영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 뭐. 이어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 이 남자, 나이가 많은 남자랑 나이가 이 여자랑 네. 머리가 너무 좋잖아. 이쪽 바닥에서는 그 바닥에서는 이슈화 만드는 걸 잘하잖아. 네. 어떻게 하면 재밌는 줄 알기 때문에 네. 사람들 시민을 가볍게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꽤오래가요 멤버도 많이 바뀔 거고. 네. 어, 음, 진짜? 음. 이장우 씨는 좀 중도하차 할수 있지. 연기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이 남자는 몸매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기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 할 때는 확 하고 또안할 때는 또확 아, 하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자기 한계치가 있을 거야. 이거는 아, 하지, 이거는 넘어가지 말자라고 보여지는 게 있을 거고 모르니까. 이 남자는 연기 욕심이 있어서 아, 아마 중도하차했다가 다시 아, 들어갔다 이럴 수 있어요. 주키 아, 사이기로 이제 전연물랑 박나래만 이제 하겠지. 어. 아, 딴 사람 들어갈 거고. 근데 이 사람들 인기가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해요. 네. 너무 막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사람들 진짜 건강 안좋은거 아니? 유튜브 많이 먹어도 안죽잖아 <웃음> 근데 선생님 나중에 꼭 보세요 엄청 많이 먹어요 뭐 아니, 기름... 그러니까 이 얘네가 먹는다고 봐도 네. 이 뒤로 식습관 관리 잘해요 아, 어. 근데 이장우가 채끼가 좀 있거든 아 진짜요? 음, 채끼가 이 박나래는 원래 약 달고 사는 사람인거고 네, 네, 네. 얘는 전체적으로 아픈다고 보면 되고 네. 이장우는 이제 위가 자꾸 많이 먹으면 채끼가 들어오는데 네, 네, 네. 아마 자기가 관리하겠지 뭐 어. 언처 작고 어, 이 사람들이 가지 뭐지 이렇게 잘 인기를 이어와가지고 제가 아까 그걸 여쭤본 거 있어요 누가 기운이 가장 좋냐고 음... 올해도 무슨 상을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작년에는 전현무 씨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나는 전현무 씨가 절대로 유재석처럼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그 정도까지는 왜냐면은 그이 전현무 씨는 그렇게 이 그런 MC를 하기에는 이경격하거든 아 그래요? <웃음> 내가 봤을 때는 네. 조금 자기 이익이 좀 높은 분으로 보여기 때문에 음... 이 전현분 씨는 제가 봤을 때노 댐비는 조금 음...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이 지금이 한창인 것 같아도 네. 누구 아까 말했지만 자기 운기보다 누구 운기를 끌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지? 누구 운기를 끌고 들어가고 이 하기 때문에 자기 몸값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 아 진짜. 하기는 해도. 아, 아. 근데 좋은 거야. 1명 우리는 요즘 10명씩 식구 그러잖아한명씩 음. 찍으면 세상이 진작 나갔다고 적지. 박나래 씨도 인기를 꾸준히 이어왔는데, 사실 박나래 씨도 구설이 좀 있었어요. 뭐 논란도 있었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왔거든요. 잘 하잖아, 사람한테. 어, 사람들한테. 잘 하잖아요.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 이, 이 여자는 아주 오랫동안 잘 살아요. 아마 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와중에, 이 중에는. 박나래가 제일 부자지, 부자로 살지 않을까? 아, 셋중에는 어, 제일 오. 부자로 살지 않을까. 오. 진짜 뭐이 우리가 전에 했던 비나무 뭐 한가인만큼의 어떤 이 부동산 어떤 이 오. 사람으로처럼 굉장히 오. 큰 부자로 살지 않을까. 오. 그리고 결혼도 할것 같고요. 아, 그래요? 음, 결혼해요, 여자는. 각각 조심해야 될점이 있을까요? 각각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이장우 씨는 매우 건강하지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위탈 날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고 음. 그 정도 소화제랑 이제 손 따는 거 이런 거잘 갖고 다니고 음. 박나래 씨는 늘어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음.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전현무시는 네. 뭐 그냥 자기 멋대로 사시면 돼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네. 자기 멋대로 사시면 돼요. 아그 뭐지? 박나래 씨는 뭐 결혼 말씀해주셨는데 나머지 두 분은요? 어 이장우 씨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꿈이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까탈스러워요. 못해요? 어 지금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은 것도 좀 높아요. 어.